그 타에서 어? 미니건이랑 RPG만 쏠줄 알지? 나이스 샷! 어 뭐야? 뽀록이야? 뭐야? 왜이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왜그래? 뭐야? 나, 내가, 아니 뭐야? 왜이래? 내가 이걸 어떻게.. 어?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왜이래? 뭐이래?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오우 마이갓! 아네나 어, 살려주세요! 살렸어 살려주세요! 나 진짜 나 진짜! 그러지마 진짜! 어? 내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에이! 이게 아니에요! 나이제아 왜이래? 내 손이 저절로 움직인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어? 오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아니 이 사람들 왜 저절로 죽어? 뭐 그래도 아 졌다 오랜만에 제가 정크랩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조작퀴 다 까먹었는데 제 손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이 저절로 저도 모르게 시프트를 눌러요 오우 마이갓 나이 아, 잡았죠 여기 앞에 예측샷 아이고 뭐네임 사랑합니다 엔진풀업 새로운 용사는 어디든도 환영입니다 벌써 얼짜 얼짜 얼짜 잡았습니다 미션 클리어 와힐 진짜 잘 들어온다 힐러 누구야 우리 팀 우리 팀 힐러 버스 들여 어? 아니 근데 뭔가 좀 프레임이 끊기는 것 같은데 오버치 2가 사이 그렇게 높나요 이게? 나 사펑도 렉이 안 걸리는데 어우 어우 그럴 뻔와 진짜 그럴 뻔해 진짜 그럴 뻔해 진짜 그럴 뻔해 진짜 와 나이 잡았습니다 <목소리> 사랑해요 호미러 음 처발사 호미러 잡발사 호미러 처발사 호미러 처발사 호미러 처발사, 처발사. 위도고 났다 치명적인 한방을 쏘러 갑니다 어? 일단 검은 숲에 진입합니다. 아하 오. 밥 먹고 신 팔프님 세야만 가요 어어어 팔세야요어 너만 믿을게 뭔소리야 아이 그만해 허이어 음. 아, 부위가 근접공격 하니 음. 나이 아, 더큰화력이 필요해. 요한 번에 안죽어요이게 지금 영웅을 변경해야겠어요 미니건 아아아 드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겐지 진짜... 아, 겐지 누구야? 진짜 미스턴 이제부터 겐지만 잡는다. 겐지만 잡는다. 겐지만 잡는다. 겐지만... 날씨 안... 어우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진짜 따갑다... 와... 진짜 따갑네... 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깨워주고 가세요, 여러분들. 그냥 가시면 어떻게? 오, 이거다. 아,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사라사려. 어.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동물을 사랑합시다. 어? 위선이 뭘 잘못했다고? 어? 동물을 사랑합시다. 우리 팀 살려주세요. 어? 이제 곧방송이그 다른 게임은 안할것 같습니다. 아,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진짜 진짜. 나 진짜 살았어. 아. 아. 아. 아. 아니, 윈스턴이 이렇게 원래 좋은 캐릭이었나? 이거 진짜 위험하다.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위험하다, 이거. 아이고. 죽었죠? 아이. 이겼다. 미션 클리어.